회사 대표가 마치후 사망하였다면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합 549-54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예비적 피고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얼굴 전체에 대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마취 수술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쟁점 가,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예비적 피고, 즉 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청구 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쟁점다.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, 즉 회사가 주의적 피고, 즉 보험자로부터 이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바 원고가 예비적 피고, 즉 회사에게 아직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 상당에게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과 예비적 피고, 즉 회사의 진정한 의사가 해당 보험금을 예비적 피고, 즉 회사가 수령하여 망인의 상속인들, 즉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오히려 망인이 예비적 피고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실행한 당사자였던 사실 이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형 계약인 사실 나머지 보험계약들의 경우 모두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일하게 보험수익자가 예비적 피고인 회사로 지정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망인의 의사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로 예비적 피고인 회사에 기속시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